먼저, 레인보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평뜨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꼬리 실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온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랑 엄지로 실을 잘 잡아주세요. 바늘은 편한대로 잡아주시고요. 저는 6mm 1 0호바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대로 흘러내린 실은 잘 잡고 시작을 해주세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우리는 이 부분밖에 못 뜨는데 이 부분이 어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하면 은 뜨개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바늘을 그대로 오른쪽에 갖다 댄 다음에 한 바퀴 둥글려서 이렇게 지금 교차되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를 중지와 엄지로 꾹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하나는 더 들어가겠다 싶을 여유공간 보이시죠? 여유공간을 두고 걸어서 빼줍니다. 이때 꼬리실 있죠? 짧은 쪽 매듭 만들었던 짧은 쪽 꼬리실을 당기면 매듭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유있게 뜨개질을 한번 해줄건데 그 여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조금 당겼을 때 바늘이 하나 더 들어가겠는데 싶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사슬 7번 도안대로 뜨겠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매듭 생기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떠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매듭은 코로 세지 않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의 사슬 코가 보이시고요. 기둥 하나 세울 건데 기둥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그대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단뜰때 뒤에 보면 은 살짝 비틀어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코의 뒷면, 코산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뜨개질을 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둥은 코가 아니니까 얘는 뜨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가 각각의 코에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여기가 첫 코니까 첫 코에 짧은뜨기 한번그 다음 코에 도 짧은뜨기 한번 해서 두 번의 짧은뜨기를 떠보겠습니다. 그대로 코산에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걸어 나오고요. 여유준 다음에 걸어서 빼고 빼주는 게 짧은뜨기예요. 이거를 한번더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코산 딱 잡고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걸어서 빼고 빼주시는 게 짧은뜨기 각각의 코에 지금 한 번, 두 번을 뜬 거예요. 자, 세 번째 코산에는 늘려뜨기를 한번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서 똑같이 짧은뜨기를 한 번을 뜨고 같은 코, 지금 들어갔던 여기 지금 제가 늘렸던 이 구멍 있죠? 여기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떠주면 이건 두코 늘려뜨기를 떠준 거예요. 자, 다음 코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짧은뜨기를 한 번만 뜨래요. 여기, 지금 다음 코산 여기죠? 자, 한번 뜨고 그리고 다시 다음 코 산에는 늘려뜨기를한 번을 뜨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여유있게 떠주는데 같은 코, 같은 코에 한번더 들어가서 여유있게 떠줍니다. 자, 그리고 두 코가 현재 남아있어요. 여기랑 여기. 여기는 짧은뜨기를 각각의 코에 한번한 한 번씩 해줘서 마무리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코산에 한번한 번씩 이렇게 떠주시면 벌써부터 살짝 무지개스러운 친구가 나왔어요. 하지만 메인보우는 2단까지입니다. 다음 단 한번 떠볼게요. 그대로 기둥을 하나를 만들고 여유있게요. 어, 굳이 따지면 은 우리 떴던 코 사이즈랑 똑같이 그냥 기둥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보면 은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세워서 보세요. 세워서 이렇게 제껴보면 은 보이시죠? 바로 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첫 코부터 딱 잡고 그대로 도안 똑같이 뜰 거예요. 짧은뜨기 먼저 한 번이래요. 이번에는 코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코에 다 들어가면 돼요. 여기 지금 V자 보이시죠? 요거 그대로 다 들어가서 뜨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번에 늘려뜨기 한 번. 여기는 그러면 늘려뜨기니까 한 코에 한번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도안 그대로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한 번. 다시 늘려뜨기 세 번이래요. 그러면 둘, 둘, 둘뜰 거예요. 이때 똑같이 한 코에 두 번씩 그대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었고요. 그러면 지금 세코가 남아있어요. 짧은뜨기 한 번, 그 다음에 늘려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짧은뜨기니까 한 번만 딱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늘려뜨기니까 한 코에 두번 떠주시고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에 다시 짧은뜨기 한 번을 떠주면 메인보우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혀요. 이제 그러면 실을 한뼘 정도 여유를 두시고 잘라줍니다. 그대로 쭉 뽑지 마시고 한번 실을 감아서 그대로 고리에 통과시켜가지고 매듭을 지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앞뒤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2단이 조금 이렇게 예쁘게 퍼지니까 지금 2단을 떴던 요 방향이 앞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꼬리 실들은 우리 왕돗바늘로 이렇게 바늘에 꿰어 가지고 사이사이에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 줍니다. 이게 조금 안 움직이고, 이렇게 빤빤하게 좀 펜던트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두 번째 줄, 남은 꼬리 실을 두 번째 줄다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음, 흐물흐물한 직물이 아닌 빤빤한 펜던트 같은 느낌의 레인보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레인보우 뜰때 이렇게 남은 꼬리실을 다 끝까지 통과시켜가지고 빤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실을 잘라주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바늘을 찔러넣고 얘를 살짝 당기면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형태감이 예쁘게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음,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짝 잘라서 커팅만 해주시면 끝이고, 꼬리 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면이 앞면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대로 앞면 바라보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실을 숨겨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인데요. 여기도 저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다 숨겨가지고 잘라내고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실이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볼륨감도 있지만 레인보우가 형태감을 잘 유지해가지고 모양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키링은 가방이나 이런 거에 달려있으니까요. 이렇게 스치거나 그러면 형태감이 조금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게 음 좀안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을 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더 땅땅하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바로 나죠. 요런 식으로요. 하고 그냥 꼬리 쪽에 실을 바짝 잘라주시면 레인보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